그린의 여왕 배우 손혜진이 TV 드라마에 5년만에 복귀한다. 손혜진은 최근 종합편성 채널 JTBC 드라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출연을 확정했다 2013년 방송된 KBS ETV 드라마 상어 이후 5년만에 드라마 출연이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손혜진과 호흡을 맞추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무서운 기세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인 배우 정혜입니다정혜이는 출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니나 출연을 고두 확정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그려가게 될 진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자국적인 MSG가 첨가되지 않은 잔잔하고 서정적인 드라마로 알려졌다. 매작품마다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 손혜진과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정혜인의 만남으로 이 드라마는 방송 전부터 업계 안팎의 기대감을 고조시킬 전망. 더욱이 JTBC에서 밀회로 호평받은 안판석 감독이 연출을 맡아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한편 손예진은 10일 제작진을 통해 자국적이지 않으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 드라마가 내가 기다리던 그런 작품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오는 3월 방송 예정.